네. 네지 바비. Okay now. the b e n n i 밥이 없니? 어, <웃음> 밖에 산책 갈까, 밖에? 밖에 갈까? <웃음> 밖에 형은 밖에 갈까? 일로 와봐. 가자, 밖에 가자. 이리 와. <웃음> 안 간대. 밖에 가자, 이리 와. 밖에 가자. <웃음> 가자. <웃음> 밖에 <웃음> 가자, <웃음> 밖에 가자. <웃음> 밖에 가자. <웃음> 이리 와. 안 가. 겁쟁이라서 밖에 나갈지 모르지? 이리 와. 밖에 가자 일로 와 밖에 가자. <웃음> <웃음> <웃음> 밥이 밖에 간다 밥이 어이야 가자 우리 밖에 우리 밖에 누구장 가자 이리와 밥이야. 밥이야 이리와 밖에 가자 밥이야 엄맛, 누나랑 산책 가자 산책 가자 밥이야 누나랑 산책 가자 어쩌지 산책 가자. 밥이야 산책 안갈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보러 가는 거니요우리 와야 돼 어? 밖에 또못 칠까 봐 조금 걱정되네 가자 앉으면 안돼 차가워 이리 와 아, 너무 추워 아, 바야이따면안 될까? 아, 차가워 바비야, 어, 안면안 안 돼, 너무 차워 어때? 아, 어, 너무 추울 것 같아